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업계는 집값 폭등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문재인 정부로부터 중개수수료 규제를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거래량이 급감해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5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715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82% 급감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전체로 넓혀봐도 서울 부동산 매매 건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금리 상승과 경기 불안 등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매물은 쏟아져 나오는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매매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며, 매도자는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팔고 싶어하고 매수자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 생각해 매매하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 역시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높을수록 중위소득 가구의내집 마련이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해당 수치가 200이라는 점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구매 대출 상환에 들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공인중개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인중개업계는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가량 삭감해야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 부동산 중개수수료 규제를 받았다. 며, 당시 집값이 떨어지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부에 문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또 지난해 치러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는 1 7 0 0 0여 명으로 직전에 16,000여 명보다 크게 늘어났는데 올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들의 취업 역시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구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수입을 유지할 수 없는 직업이라며 집값 상승기 정부 규제에 동참했지만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 고 하소연했다. 대구 수성구에 대한 규제 지역 완화 이후 첫 분양 단지인 범호자의 1순위 당해 지역 청약 접수 결과 대부분의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규제 완화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져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청약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 점, 대출이 불가능한 9억원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컴퓨터. 5일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공급하는 범어자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6개 타입 가운데 5개 타입 전용 84에서 모집 물량보다 적은 수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8 4시 타입조차 경쟁률이 0.6대1에 불과했다. 전용 114가 유일하게 미달이 나지 않았지만 경쟁률은 1.1대 1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동일 단지 네오피스트의 최고 청약 경쟁률이 128.5대 1, 84호의 타입에 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범어자이는 GS건설이 대구 수성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인데다 대구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범어동의 자리해분양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게 나오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민 월영청약연구소 대표는 현 시점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5억 6억 원대인데도 이들 물량이 시장에서 다 소화되지 않았는데 범호자인은 전용 84의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 말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포스코건설 도시샵 동성로 센트엘 리등 다른 일공건설사들도 이달 중대구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 시장의 양극화 추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유명 브랜드 주택은 분양 한달 만에 계약률 50에서 60%대를 기록하며 선방하는 반면 중소건설사는 계약자를 찾기 어려운 모습 이라며 청약 경쟁률보다 실제 계약 체결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시지라운 프라이빗 전용 8 4 2 0 7가구온 후분양을 실시했지만 입주 10개월을 남긴 현재 계약률이 10% 수준에 그치며 분양가를 10% 할인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큰 영향은 없을 것. 이런 의견이 많다. 2019년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고 금리도 오르는 추세여서 수요가 급격히 되살아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구는 향후 입주가 많아 전셋값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추산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7만 5천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대구 전체 가구 수 98만 가구의 7% 넘는 아파트가 신규로 공급되는 셈이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고 이자 부담과 주택 시장 활력 저하로 외지인 투자도 줄어든 만큼 단기간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적극적인 투자 수요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